5년일체응원터만장을 드립니다 저희 삼성을 응원하는 인스타 게시물 중 저희 선수단이 직접 1,2위를 뽑아서 시구시타의 기회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원팀 티셔츠와 리유저블컵 보정 세트를 드립니다. 상반기 명장면 리유저블컵 포즈를 따라해 주세요. 7월 10일, 본연일체, 원팀데이, 많이 와주세요. 추첨을 통해, 원팀 시즌, 티셔츠, 아!